안녕하세요. 부동산 해설남입니다. 너도나도 너도 떠드는 뒤죽박죽 정책 때문에 많이 좀 혼란스러우시죠? 그럴 때일수록 어떤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우리는 좀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가지 얘기들을 좀 쏟아내고 있죠. 서울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건의안을 국토부에 공문으로 보냈고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는 현 상황에선 안 된다고 하고 있죠. 재건축 안전진단의 권한은 국토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서 초기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얘기고 국토부는 집값 안정에 문제가 있으니 아 안전진단 이거 안 된다고 라 얘기하는 거죠. 기존 정책에서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협의는 어렵겠죠. 또한 여권의 송영길 당대표는 대출 규제를 와 대폭 완화해서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지 못하는 경우를 없애고자 하고 있습니다 집값의 6%만 가지고 있으면 집을 살수 있는 대출을 해주겠다는 건데 아 이거 5%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왜 6%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실수저자, 실수저자에게 대출 규제를 풀어준다고 라뭐 해도 아 이거 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3억, 6억 정도의 오래된 좀 외곽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불이 짚힐 수 있습니다. 국토부와 협의가 잘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책임을 누군가는 좀 져야 하니까요. 아, 여권에 부동산 특위가 있네요. 예, 2개월 동안 회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재산세 부과 디데이 10일 부동산 시장 혼란 키우는 여당 이렇게 뉴스가 나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뭐 많은 얘기를 한것 같은데 결국 결국 재산세를 뭐 조금 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종합 부동산세가 있고 취득세가 있고 양도세가 있는데 뭐 이에 비하면 재산세는 내려봐야 아주 뭐 작죠. 별거 아니라는 거를 뭐 누구보다도 민주당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이제, 생생내기용으로는 딱 좋은데, 아, 이마저도, 어, 세금치로 용지 나오는 날이 언제입니까? 예, 매년, 6월 1일입니다. 아, 며칠 안 남았죠. 이거 안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올해는 넘어가고요. 뭐, 된다고 해도 내년에 적용이 되겠죠. 내년 세금이 어떻게 될지는 또, 어, 계속 너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예. 하나같이, 매일같이, 뉴스만 나오고 해결되거나 바뀌는 것이 없네요. 다들 자기 입장에서 오로지 태권을 좀 차지하려고 난리들인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집값이 빠른 시간 내에 좀 잡힌 적이 있, 있나요? 아, 예, 있습니다. 언제냐면, 1991년도, 예, 분당 일산에 일기 신도시를 200만 호를 건설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3년 만에 입주를 시작합니다. 이때 강북 직장에 있는 분들은 일산으로 가고요. 강남에 직장이 있는, 있으신 분들은 보통 분당으로 많이 이주를 했습니다. 치솟던 아파트 가격이 잡혔나? 아, 바로 잡혔습니다. 대단하죠. 200만 원 한방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인다고 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수요와 공급 그리고 경제 흐름과 자금의 흐름에 따라서 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될지 뭐 조절을 해야 될지 정하고 과도하게 오를 때는 뭐 약간의 대출 규제로도 충분히 충분히 집값을 안정시킬 수가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서울은 박원순 전 시장의 뭐 자기고집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396군데를 해지를 시켰습니다. 진행하고자 하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뭐 요구하면서 공급이 굉장히 좀 지연이 됐고 전국적으로는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문재인 정권이 하면서 다들 원하지 않는 집값 폭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집값이 언제 안정이 되겠냐? 어, 이거 좀 어려운 문제죠? 2년 동안 부동산 전문가들의 어떤 그런 예상들이 전부 대부분 거의 다 빗나갔습니다. 그만큼 어, 맞추기 어렵다는 건데요. 대부분은 집값이 크게 상승한 후에 외부의 충격이 가졌을 해때 그때 집값이 안정이 됐습니다. 1998년도에 IMF때 그랬고요.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좀 많겠죠? 우리가 언제 뭐 이런 걸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IMF때? 그 다음에 뭐 리먼 사태 때? 누가 누가 이렇게 예측을 했나요? 아무도 예측을 못했어요. 그러나 그러나 적어도 지금은 아니라, 아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역대급으로 전세계에 돈이 풀렸어요. 이거 너무너무 많이 풀려 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이게 경제가 지금 버블이다 그 다음에 집값이 버블이다 논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충격이 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충격으로 집값이 떨어질까? 아 이거 의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집값이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충격이 와도 우리는 이게 집값이 떨어진다고 라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는 어떤 것을 보면은 가장 우리가 좀잘알수 있냐면 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딱 중요한 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그 다음에 서울의 외곽 지역에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어느 정도 우리는 좀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좀 깊숙이 생각을 해봐야 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외부적인 충격이 없는 상황에서 신규 아파트의 공급이 현저히 현저히 줄어들었고 특히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매물이 심각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거래량이 감소한다고 라 해도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기가 쉽지가 정말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지만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이고 특히 경기도 쪽이 많이 올랐기에 이제부터는 오세훈 시장이 빨리 뭔가를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서울 지역 중에서 철저하게 개발 계획이 있는 곳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좀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오세훈 시장이 재건축을 위지로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재건축이 좀 잘 안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국토부랑 협의가 잘 안됩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겁니다 주거정비지수를 개선하겠다 요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재개발을 하려면 박원순 시장 있을 때에 주거정비지수를 70점 이상 정도 맞았어야 이걸 가지고 이제 재건축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를 정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높은 그런 어 거를 요구를 했는데요 요거를 한 50% 에서 60% 까지 이제 내리겠다는 겁니다 주거 정비지수로 여기서 이제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 이게 뭐새 빌라들이 좀 많이 들어 온 곳들 있잖아요 그 곳들이 이제 재개발을 할수 있는 방법과 여건들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뭐 주거정비지수를 뭐 설명하려면 네 가지의 조건에 의해서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설명하기는 여기서 좀 시간이 좀 없을 것 같고요. 너무 길어져서 어 그냥 간단하게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어 재개발을 할수 없는 여건에 있는 지역들이 재개발을 할수 있는 여건으로 이제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단 이제 집값 상승을 좀 우려해서 정비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바로 매매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아, 재건축은 시장이 되기 전부터 상계동, 목동, 여의도, 그다음에 압구정동을 오세훈 시장이 언급을 하면서 재건축을 이제 활성화하겠다라고 했죠. 그렇지만 안전진단 통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재건축은 어디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아, 세 번째는, 어, 여기 이제 뭐 뉴스를 보시면, 오세훈 도쿄는 있고 서울로 가라! 뭐 만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기 밑에 어,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조성된 인프라와 주변의 풍부한 녹지공간, 편리한 교통을 바탕으로 핵심 유니콘 기업의 지사와 본사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공헌을 예전에 이제 했습니다. 용산 말고 다른 지역을 이렇게 공헌을 한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어요없 그래서 용산을 우리, 우리가 좀 주시를 좀 해야 되는 거고요. 아, 용산 국제 업무 지구는 이번 달에 예, 국제 공모가 이제 들어갑니다. 아직 뭐 발표는 안 났지만, 아마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제 공모가 들어간다는 것은 뭡니까? 이미 윤곽이 다 나왔다는 라 겁니다. 구역 지정을 이제 다해 놓은 것이고요. 그래야 이제 국제 공모가 가능합니다. 구역 지역. 지정에 대한 용역은 언제 2년 전에 이미 진행을 했고 그 결과가 다음 달에 나오는데 어 요거는 발표를 안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용산 마스터플랜을 발표를 해야 여기 되는 거지 지금 발표를 하게 되면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 아 국, 용산 정비차 마스터플랜 국제설계 공모한다 되어 있고요 공모는 1단계와 2단계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뭔가 좀 구체적이지 않나요? 이번에 좀 맘먹고 진행하는 걸로 예, 우리가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국토부에서 유튜브 영상 하나를 올렸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 뉴욕의 랜드마크 허드슨 야드 역세권 01 개발로 인해 생겼다. 이런 이제 유튜브 영상, 홍보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용산 국제 업무지구를 용산정비창을 이렇게 만들고 싶다, 이렇게 만들려고 계획 중이다 라는 거를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국토부에서 이런 홍보영상들까지 만들어서 얘기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예, 그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이 계획과 비슷하게 진행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어, 투자해야 될 곳이 이렇게 좀 윤곽이 좀 나왔죠 다시 정리를 좀 드리면요 은첫 번째는 재개발을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아 주거정비 지수가 70%가 안될것 같아서 아, 좀 기다리고 있었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아, 이번에는 좀 진행을 할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겠, 들겠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제 추진위원회가 이제 설립이 되는 곳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지역들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되고, 주거정비 지수가 60% 정도 되어서 이제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될 거고요. 이런 지역은 아직 좀 싸겠죠. 두 번째는, 아, 재건축은 어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하지만 아 이제 30년이 좀 지나 가지고 재건축 아직 시작은 하지 않았지만 아 추진위원회가 나오는 곳 추진위원회가 나와서 우리 재건축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하면 그 아파트 가격이 이제 점 법을 합니다 예 그런 지역과 재건축 정비구역이 이제 승인이 난 곳들이 있습니다 그곳 중에서 좀 빠르게 진행되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투자를 한다면 성공적인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번째는 요 어, 용산국제업무지구 일대지역입니다. 뭐 이건 이쪽 지역은 뭐 개발계획이 있으니 이런 큰 개발 계획이 있으니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에도 오르는 곳이 되겠습니다. 용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 요 위쪽에 예. 올려드린 거를 참조하시고 거기에 아주 좋은 내용들이 있으니 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투자하면 좋겠다 라는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지역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집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아, 재개발 지역은 아, 지금 이 여기는 이러이러한 지금 단계 단계에 있고 아, 이거 주거 정비 지수가 몇점 정도가 이제 예상이 되니? 어, 추진위원회가 좀 어떻게 이렇게 시작을 좀한 곳이다 뭐 이런 곳들을 제가 조사를 해서 어 알려드리고 투자처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이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어 지금까지 부동산 해설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